자 여러분들 현재 아직까지도 가오레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지금도 막 마트 같은 데 가면 주서도 플레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는 이미 가오레를 넘어서 무려 가오레 2 가오레 2가 이미 한 3년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오레는 여기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오레 2를 하기 위해선 일본을 직접 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된미 공개된 의문의 가오레 후속작 소개합니다 이거 뭐가 이게 되게 화려해졌다. 그리고 화면도 좀깨끔해졌어 기계 자체가 좀 가벼워진 느낌인데. 그리고 이게 아마 침묻는데인것 같은데 세뭐 개나 있어요. 현재 등장하는 전설 5성급 포켓몬은 아마 제르네아스 그리고 이벨타르 깨굴린자까지. 아니고 이거 제가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이거 기계 두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레이드도 할수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야 레이드 같은 거할수 있으면 초대방 아니냐? 이 가오레2 이름은 메자스트라고 하는데 한 판에 1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이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500원 훨씬 싸요. 우리나라 한판 1,500원이잖아. 거기다가 또 칩도 뽑으려면 천오0 0원또 내야 되고 거의 그래서 사실상 한 판당 삼천원이라서 상당히 비싼단 말이에요. 나 이거 일본 와서 너무 해보고 싶었어. 빨리 해봅시다. 오 음. 어, 대박. 칩을 대라고? 어뭐칩 없는데 어죠 아니 원래 가오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으면 일단은 그.. 야생 포켓몬이 한번 튀어나왔었잖아 이거는.. 아닌가? 어? 이건, 이게 건이 야생인가 본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야생 포켓몬 튀어나오는 시스템이구나 아, 뭐야? 백엔 또 넣어야 돼? 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이제 가오레 시스템이랑 똑같네 하잇! 따잇! 따잇! 따잇! 따잇! 따잇! 따잇! 아 이건? 아막 넣어야 되는구나? 아, 일단은 한번넣어볼게 돼.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 파악을 좀 해봐야 돼. 짜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아라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한번더 도전. 잠깐만, 이것도 돈 오지게 빨리는데? 나 지금 한판뭐 뭐 게임 하지도 않는데 벌써 3초는원 사라졌는데요? 아, 참 물음표, 물음표. 따라라라따따라따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 라라라 아, 씨. 아, 이성 아니, 나 이거 5성 뜬 거였으면 뭐 엄청 잘뜬 거였네. 이거 뭐 거다이맥스 형 상태 같은데? 배틀이나 한번 해보자, 일단. 아까는 아래에서 바로 야생으로 튀어나온 거였고, 이거는 배틀 한번 뜨는 거 같은데? 들어와. 어? 어? 아, 이름이 생각들이 안 나. 아, 나 얘, 아는데? 무슨 거미잖아, 얘. 어? 아, 세 마리가 있어야 돼? 아, 그, 잠깐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세개 여기다 놓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하나 놓고, 두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가? 싹. 와, 옆에 그냥, 이거 일본 가오리도 똑같네. 가오리 하다보면, 은 일성, 이성 딸이들은 막다 버려놓거든요? 들어가요. 불쌍해 죽겠어.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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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주동아 어림도 없다 간지러 가리지러 때려 아좀 아픈데 많이? 다른 포켓몬들도 좀 살릴 수 있나 봐 옆에 이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아, 근데 기술이나 이런 건 되게 화려해졌다 약간 소드실드 보는 느낌이야 확실한 거는 거다임엑스가 생겨가지고 진화 방식이 좀 다채로워졌겠네요 가을 오 때보다는 아, 저렇게, 무지개로 빛나는 거 보이죠? 오, 얘는 잡았고, 와 얘한테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좀만 버텨줘, 제발. 버텨줘. 잠깐만, 오, 오, 오, 오. 저물 저 풀이라서 안 통하죠? 자, 큰 기술 큰거한번 가자. 왜, 왜 지쳤대? 얘 혼자 너무 열리게 서 그런가 봐 찹. 아. 아, 이거 언제 잡혀. 어? 아, 이거 계속 거다윈 맥스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풀리는구나. 오. 아, 그럼 제가 이거 처음에 뽑은 거 되게 좋은 거 뽑은 거네. 뭐야? 총공격이야? 이거는? 몰라 몰라 일단 눌러 봐아세 명이서 같이 때리는 거네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이겼어? 나이스! 잡았어요 아니야 잡은 건 아니고 이겼어요 일단은 대게 넣어가지고 바로 얻어봅시다 어? 아 여기도 마스터볼 개념 있네? 마스터볼 일본에서의 흐름은 과연? 아. 아 그때 레쿠자도 전설 레쿠자도 몬터블로 잡았어! 잡았어! 몬터 잡혀! 잡혀! 잡혀! 난못 지나간다. 예. 삼성딸이. 예. 어? 뭐또 있어? 백0엔을또 넣으면 은 좋은 포켓몬이 또 나올 수도 있대요. 저 이거 가오레가해자라는걸 취소할게요. 한판 하는데 돈 그냥 거의 뭐 잘못하면 한 5천 원 이상 뜯길것 같아. 나또넣을 해봐. 제발. 응, 따 가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나이스 오송 오송 오송 괜찮은 거지? 아 전설은 일단 육성이네요 5성 정도면 그래도 쓸만한 카 칩인 것 같아 얘가 뭐였지? 뭐 도롱몬이었나? 아 최근 포켓몬들은 이름들이 안 외워져 외우고 싶어도 오케이 이번에도 5성 2개 얻었기 때문에 좋은 애한 번만 한번더 노려볼게요 오! 오 난천 나왔는데? 오! 오 난천 한 카리아스는 또 그게 근본 조합이잖아 초 인기 조합인데 못 참지 뭐, 트레이너 배틀이야 설마? 아니 나 이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 이게 야생이 아니라 트레이너 배틀도 따로 있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아니 쓸만한 칩이 이거 세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오케이 나애기들 가보자 따단 따단 따단 출격 출격슛격 이걸 파는 거 맞나? 자 난청과의 배틀이에요 어? 이게 밀라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 얘가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밀는 거구나. 야, 이거 근데 포켓몬 배틀 같은 경우는 훨씬 재밌어졌다. 자, 다이맥스, 달제야. 음. 아니, 저거 나 풀로 어떻게 예요 저거? 아니, 아, 아! 잠깐, 그럼 난천을 이겨라, 이, 이겨야 이거 카드를 주는 거지? 뭐, 미스나 서 공격? 아니, 애바잖아 이건 아니지. 어, 괜찮아, 괜찮아. 피 별로 안가인다 자, 이, 이 턴째. 카리아스의 공격. 좋아, 너로 간다. 아, 이것도 상성 기억해놨다가 상성에 맞춰서 이거 몬스터 꺼내고 싸워, 싸워야 되네. 가오레드보다 좀 게임 방식이 복잡해졌는데요? 석상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되네요 뭐, 뭐, 뭐. 뭐야 뭐뭐 메가 진나간거야 이런.. 아니 한카리아스가 메가 진나가 있었어요? 아우. 아, 데미지 맞냐저거 전속.. 자.. 타이! 오케이 같이 공격하는 거 하나 왜요? 콜라보 같아. 야. 아, 제발 제발 먹혀줘 먹혀줘. 자, 두번두번두번두 번. 아, 그한 칼에서 버, 공격만 한턴 버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한 턴만 버텨줘 제발. 할수 있어. 자. 또 다시 나가. 아가 너, 너피 몇이야? 너, 너로 가. 아, 근데 피가 없어서 일단은 얘는 죽어야 될것 같아. 약한 애부터 보내고. 우! 아! 아, 맞아. 제가 오롱털이었지? 야, 이게 는 생각났다. 아. 죽었어. 아니, 좋은 포켓몬 좀 주지. 아, 한칼이서 이거 못 이기겠다. <웃음> <웃음>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공격이 짠! 아, 옷자리. 너무 약해요. 아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한가에서 피 없어, 얼마. 아, 아, 맞다. 그러면 네가 잘못 꺼냈다. 얘를 꺼냈어야 되는데, 내가 손탄 잡은 거였으면. 아, 그럼 이긴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판단을 잘못했어 어 뭐야? 저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면 뭔데 그러면한카리아스 뽑아봐 오한카리아스 오! 등! 한천, 난천이랑 <웃음> 어쨌든 오성 지금 이렇게 해서 또세개 세 맞췄습니다 제가 딱 100엔 남았거든요 마지막 나의 운빨 믿어본다 조용히 에서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짝짝 짝짝 짝짝 짝짝 아아야야 아, 거기,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세개 얻었습니다. 다음번에 또한판할수 있으면은, 아, 다른 뭐 전설 포켓몬이라든지 그런 애들 한번 노릴 수 있으면은 노려보겠습니다. 어, 이거 매자스터 재밌네요. 아, 가을에 또 빨리 나와줘.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